그 손으로 내타이를메어주던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시험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인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달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다시 못올그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와 여기 나 홀로 두고 여보의 한마디 말이 없소 여기 날 올로 두고 여보의 한마디.